오늘은 아침부터 소개지. 오늘의 소고기 요리사는 예입니다. 안녕하세요 예입니다. 예예예 <웃음> <웃음> 예. 예, 예, 예, 예, 예. 그래왜네 어? 명이 같이 아. 뭐 하세요? 뭐 아, 엄마 저 김치찌개. <소리> <웃음> <웃음> 오늘 커피는 티백 커피 나한테 <웃음> <웃음> 특별한 추억이거든 안 씹었잖아. 맛있다. 물 많이 넣었나 본데 얘들아. 오, 맛있는데. 몬드 브릿지보다 뭔가 좀더 진한 맛? <웃음>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32분이고요. 원래 오늘 저녁에 엄마가 일찍 퇴근한다고 하셔가지고 퇴근하면 은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연락을 받아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. 제가 헬스장에 가면 은 밥풀이가 2시간 가까이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오늘은 헬스장 안 가고 밥풀이랑 같이 산책하고 오려고 합니다. 아주 편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올게요. 운동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언니가 주소지를 잘못해가지고 집으로 떡볶이가 온 거예요. 그래 저녁으로 이거 조금 먹으려고요. 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 먹으려고요. 언니랑 형부가 만들어준 만두를 먹을 거예요. 만두 속에 고기랑 두부 엄청 가득 들어있어서 오늘 샐러드 프리랑 먹으면 딱 좋을 것같아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. 그리고 이 만두는 찐 건데 저 한번 에프에 구워보려고요. 에프에 구워 올게요. 지난번에 광주 여행 갔다가 사온 이 토마토 소스로 토마토 파스타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새우 넣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이번에 시딩 제품으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이 닭가슴살이 화이트 머쉬룸 맛이어가지고 요거를 토핑으로 넣으려고요 운동을 네, 갈뭐 거예요. 맛있어 패클이 없어도 맛있어. 맛있어. 음. 오늘은 저녁 헬스를 하고 다 씻고 올 거예요. 갔다 올게! 오늘 다녀올게! 오늘은 이 크림의 빵 초코 크림빵 먹을 거예요. 이 제품은 칼로리는 295칼로리고, 크림빵치고는 낮은 칼로리긴 해요. 여기 설탕 대신에 에리스리톨이랑 알룰로스를 사용한 것 같고, 단백질도 17g 들어있습니다. 꽤 성분이 괜찮은 제품이었어요. 일단 크림은 이렇게 얼려 먹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아서 맛있는데 빵피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퍼석하고 쓴맛둘라서 먹으려고요. 뭔가 빵이 씁쓸한 맛이 나서 이게 이게 너무 얼어서 그런가? 다음에 완전 제대로 해동해서 먹고 그때 <웃음> 그때 알려드릴게요. 근데 크림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맛있거든요. 초코 생각날 때 먹기 너무 좋은 맛이긴 해요. 나머지는 요 요거트로 배 채우고 얼른 나가야 돼요. <웃음> 나갈 준비됐어? 바... 지금은 1시 45분이고요. 오늘은 바풀이 3시 반에 미용이 있... 미용 예약이 있어서 그 전에 산책을 열심히 하고 오려고 합니다. 웬만한 유산소보다 진짜 바풀이 산책 한번 하는 게 훨씬 힘든데 산책 열심히 하고 미용하러 갈 거예요. 바풀이 미용하는 동안 카페 가서 시간을 또 보낼 거라 이렇게 편하게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나가서 또 카메라 켤게요. 안녕. 짠. 풀이 미용 맡기고 바다 앞에 있는 카페 왔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2013년 첫 읽, 읽는 책, 요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마저 다 읽고 가려고요. 되겠네요. 여러분, 방금 제가 운동 유산소 총 71분 했는데 이게 안 보여요. 아무튼 71분 운동 했고, 어. 프플이 미용하고 왔습니다.